티셔 너무 비싸잖아 이런거는 얼마 안하니까 어, <목소리도> 혹시 아, 모자이피, 모자이피 아, 오는, 아, 아, 아, 혹시 이 말은 올리라는 말인가? 맞지? 약간 그말 같은데. 약간 올리라는 말 돌려서, 아, 올리지 마. <웃음> <웃음> 아니에요. 누가 아, 봐도 올리라는. 누가 봐도 올리라는 건데 지금. <웃음> 이거 근데 언제 여기 올라왔어? <웃음> 이거 내네 숟가락에 언제 올라왔어 아까. <웃음> 아 싫어. <웃음> 아 이상하게 생겼어. 뭐였어? 아 이상하게 생겼어. 버섯 아, 아니 버섯, 버섯인데. 버섯. 버섯. 근데 이상하게. <웃음> <이게> 버섯인가? 여기 <웃음> 버섯? 어 맞어. 예. 맞다. 기 버섯 있잖아. 미역이 버섯 맞다. 버섯이. 이런 버섯 있다. 그이버섯너버섯이는이 음. 이러고 온다 어, 이기 버섯 있잖아. 미역 아니야. 미역 버섯. 버섯이냐 아미역은 도안이 먹이버섯이라니까이런 버섯 있다니까. 아 <웃음> 진짜 이걸 하면 뭔지 알수 있나 미역으로 뜬다 아니 이게 생긴게 약간 미역처럼 생겨서 봐봐 이거 만들어 내가 검색을 해서 보여들어네 목이, 목이 빠서 낫맞 목이 사서 낫다. 예. 이 빠서. 목이 빠서. 목이 서서빠이서빠 잘못, 잘못 시켰지만 우리는 원래 뭘 시키려고 했죠? 우리는 원래 양념. 양념을 시키려고 했는데 전골로 해도 볶을 수가 없어 아니 원래 양념 있어 어. 근데, 근데 우리가 생각했던 건 양념이지만 어쨌든 곱창.. 정 아니 뭐야 그냥 전골로 시켰지만 맛있게 먹읍시다 안그러면 어, 안 먹는데 뭐 게 교사를 으며대에 진학했던 A씨는 2013년 기소됐습니다 당시 지하철역 스컬레이에서 맛있네 맛있네 좀더 쩔으면 더 맛있겠다 반면때문에 이게 맛있제시켜야한다 어니당는데 지난주 에전심이와심로 예고됐습니다. 라 극적 후지, 지가잖는데 방금, 이요기 그 내가 이제 영상 찍었든요 음. 그래서 이걸 이렇게 영상 편집을 해가지고 인터넷에 올려요. 사람들 음. 이제 이내 영상을 보는 거 같아. 요그렇죠 할머니 인사 한번 해주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웃음> 우리 집에서 유일하게 네. 안 부끄러워하는 사람. 정훈이 어제 나한테 네. 어, 이러고 지현이는 나한테 어디 간지 알아. 네. 내가 막 이렇게 여기다 대고 얘기하잖아요. 네. 그러면. 제발 하지 말라고. 제발 하지 말라고. 말이쁘야도의말내목소리내줘말맛맛있네 <웃음> <웃음> 아, <웃음> 아, 같은데, 진짜 여기 여기 사람들이 너무 문진이여가지고 같이 그뭐놀겠 아니 원래 이거 알잖아 어 음, 맛있다 이러면 마트 안구냐고아네지 어. <웃음> <웃음> <지우아." 웃음> 마트 다녀 오셨나 봐요? 아니야아니야한개다안 줬고 반개사왔 마트 네, 다녀오셨어요. 이렇게 해야지. 아. 괜찮니사합니다감데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 제가 영화에 사합니 가지고. 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니다 감사합니다. 감가합니다감사합니 나오더라. 니다 감사합니다. 감 아니 근데 어디서 나오셨어요? 말해줘. 마, 맛있게 먹어. <웃음> 안 났어? 일, 일 잘한다. 찍었는데 편집이래. 편지? 어? <웃음> 왜 나는 새벽까지 촬영을 하였는가? <웃음> 피 분장을 하며. 왜냐면 두 번에 서태현 죽을 때. 응. 거 방방? 어. 호방수 호방아가 오고 난리 났잖아둘 나가지고. 그래서 아픈 사람 한 명. 아... 픈 사람, 아 사람 한 명. 아픈 사람은 없어 보니까 피 흘리는 사람 1. 아픈 사람 1. 아 제가 바다가 보고 싶다고 해가지고 저가 여기 성도에 왔어요. 동생이 토하려고 하는데 제 말투 때문에 그래도 어쩔 수 없어요. 저는 찍어야 되니까요. <웃음> 동생 오 약간 그거 같다. <웃음> 잘 나온다. 남친 남친짤처럼. 케이블 캄가요. 학교 친구들 너 날아가고 있어요 늦어가지고 빨리 가겠습니다 아, 너무 싫다 좀, 좀, 내 까지 부끄러워요는좀 요저, 심한데 아, 여기는 우리가 언제 왔던 대전 중학교 때중1 때인가 중2 때는 중이중2때 네. 자주 왔던 데고 중2때 한참 가고 네. 그래서 오늘 추억 탐방 하려고 이렇게 만났습니다. 여기 영국 사람만 어, 약간 영국 사람 영국 사람만 아는 그런 라이 대통령도 왔다 갔다. 오씨 여기 사진 있어. 고추 감사합니다. 자 이제 먹어도 돼요. 오이를 가져가주는 인사 씨. 신전이 또 이걸 다 기억해. 그러니까 기억 <웃음> 내가 그 어... 빼달, 가져가달라 말도 안 했는데. <웃음> 아, 오이. 아, 오이. 오이. 난 오이. 아, 오이. 나는 아, 오이 하길 래디도 싫어하는 줄 알았어. <웃음> 요 정도? 괜찮나? 기억... 어요 정도? 아니. <웃음> <웃음> 아, 안 보이네. 이제. 내가 그때 좀괜찮 갑자기 우리 옛날에 거기 갔었지 생각나. 그 민성 어머니네 미용실 앞에 카페 갔을 때 있잖아. 기억나. 우리 엄마 가게 앞에 카페가 있었어. <웃음> <웃음> <웃음> 어나오늘 타고 오는 길에. <웃음> 아버지가 그거 빨래해주고 하고 싶은 거 아니야? 아, 너네 게했 아니, 내가 포스터가. 아. 변겸노만두대 시켰어. 와, 근데 여섯 개에 2,500원인데 크다, 그게. 내가 여기 크고 있어? 네? 고점 안잡피고막이러거고다 근데 너무 좋은 게, 이제 다른 사람들도 오는 걸 나는 보잖아. 근데 그 사람들, 친구들, 또 막, <웃음> 야, 이거 찍고 있나? 이러면 <웃음> <웃음> <웃음> <웃음> 데서... 아, 근데, 네. 이게 사람이 나 똑같네. 왜냐면 뭐랑 관심이 둘러봐. 아 이거 흐르다 오늘 딱 알겠네 아 이렇게 된다고? 아 저분하고, 아어 저희는 지금 옛날에 중학교 쪽으로 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학교 가는 거 찍고 있어 안녕 나이등꼭 가야지 아 그래서 아까 그슈퍼홀간 이유가 뭐냐면 그쇼퍼에서 우리가 옛날에 어. 저, 누구지? 정아름이었지? 어, 어. 셋이서 우유를 샀는데 이제 빨대를 골라야 됐어. 어. 근데 빨대가 그때 노란색이랑 흰색이 있었는데 그거를 선택을 못해가지고 <웃음> <웃음> 서로 아 무슨 결정. 색할래 어, 그거 때문에 저 마트를 가져간 거야. 아 깨끗해 보 아, 맞네. 신관도 있었구나. 우리 몇, 몇 개월 못뭐 써본 그 신관? <웃음> 아, 맞아, 맞아. <웃음> 화장실 왜 저래? 뭐 들어가지 않을까? 들어갈 수 있다고? 가보자고? 음. 야나겁 많아가지고 또 무서운데 자 여긴 저희 모교입니다 음, 그아 맞아 그, 거주지, 맞아 아저씨 우리 때문에 정 많이 써셨겠지저 <웃음> 밖에 뭐야? 그그러니까 어, 어, 뭐. 그러니까. 이제 소진이의 반으로 가봅니다 <웃음> 3학년 6월 <6가 웃음> 그러고 보니까 세인은 진짜 내랑 초등학교 때부터 초등학교 때까지 단한 번도 네. 같은 반된 적이 없디 진짜? 진짜 <웃음> 이 정도면 <웃음> 근데 친해진 건또 고등학교 때 우리 갑자기 또 친해져가지고 <웃음> 고등학교 다른 한 학교였는데 여기 우리 반이에요 오 아, 대박 어? 자꾸 공경 다하고 힘념의말 갑니다 지금 <웃음> 지쳐가지고 이렇게 <웃음> 어깨가 쭉 늘어진 채로 가고 있는 우리 세이와 민서. <웃음> 제가 미안합니다. <웃음> 자 빨리 해약관 있는 대로 가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찍을게 그러면. <웃음> 아말 <빨리> 마시고 싶어. 와, 홍크런츠의 그자 우리는 여기 더레이즈캣이라는 카페 왔고 이렇게 약간 할머니 집 같은 느낌이에요. 타다. 자, 한번 먹어볼까요? 맛이 어떨지. 맛은 큰 기대 안 하지만. 네, 이거. 것 아, 아, 아메리카노 먹을 거야. 뭔가 좀더 시원해 보인다. 아, 아. 맛있어. <웃음> 맛있어. 소름 돋아. 아침인데? 먹을까 뭐 나도 자몽이들 좋아하거든. 아, 아니네. 음! 자몽이들 맛있네. 아, <웃음> 아메리칸 좋아하는 사람들은 라떼 안 좋아하더라. 근데, 와, 방금 엄청 딱 시원해가지고 어. 되게 좋았어. <웃음> 아니, 갑자기 민서가 <웃음> 시계를 풀더니, 도망가면. 어, 한 명씩 내라고해서 결국에는 다 냈어. <웃음> 아니, 내란다고 내는 우리도 웃기지 않나? 띠딩. <웃음> 들어갑시다. 안녕하세 yeah, yeah. yeah. 어디죠? 이름이 뭐죠? 코키퍼. 코키퍼. 코키퍼? 코. 코. 아 코키퍼. 코키퍼로 가보겠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뭔가 딱 여기가 잘 잡히지? 좋아요. 여기는 저희는 코키퍼에 도착했습니다. 왔어? 어, 예. 자, 나왔습니다 반티도 네. 나왔어요. 네. <웃음> 야, 우리 뭐 여기서 <웃음> 어, 식사 뭐? 어, 식사하자네. 니 먼저 찍어라. 바로 그럴 수 있어, 그럴 수 있어.